그래서 이것저것 해서 터득을 할 시간 없어. 그래. 어, 그래. 여깄다. 응. 유제 2-2번이라는 문제가 뭔진 모르겠어. 근데 음, 일단 갖고 오케이. 올게. 이렇게 나오네. 음, 네. 뭐, 지금 Y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네.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된다. 음, 네네네. 그려보던지 해서 음, 음, 아 지금 음. E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건 아니? 음, 네그 Y대칭이면 뭐야? 대칭이면 뭐야? Y대칭이면? Y 대칭이면 말로 대칭이면... 설명해볼래? 이거, 이거 그리면 안돼? 그려도 돼응 좋어 Y대칭 맞아 그렇게 그려지잖아 음, 네. 어? 이거 보니까 무슨 그래프랑 똑같애? 이거 지수그래프 어 지수그래프 중에 구체적으로 얘예얘얘네어예예 예, 예, 예. 얘가 뭐랑 똑같애? 지금 그려진 거 보니까 얘가 Y는 모시기 뭐 그래프야? Y는 음. 얘가 Y는 이 응. X 그래프 이 X 그래프는 얘고 얘는 뭐야? 그러면? 잘 생각해 얘는 마이너스 X 그래! 오! 그렇게 네. 되는 거잖아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아, 네. 만약에 틀렸다면 이거 마, 맞았는데 틀렸는지 모르겠어 맞았어요 맞았어요 아, 맞았어? 네. 다행이다 <웃음> <웃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음, 그 개념을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그리고 x축으로 M, m만큼 이동을 했는데 왜 마이너스일까 했을때도 했을 그려보면 알겠지? 네, 네, 네. 얘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잖아. 네. 그럼 여기가 얘가 예를 들면 은 여기가 m이고 여기가 0일 때 0,1일거 아니야 원래는. 네. 근데 여기 이동하면 m,1이지. 네. 어? 그러면은 어, m만큼 이동을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m을 대입할 때 0이 나와야지 1이 나오는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X M이 음. 평행이동이구나 음. 왜 X에다가 M 집어넣으면 M M이니까 0 되잖아 음, 네. 그러면 Y가 1이잖아 음, 네, 네, 네. 음, 이런식으로 평행이동이 그런 이유에서 나오는구나 이런식으로 음. 연계를 해서 음, 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음, 네, 네. 그냥 답지 보면 안 늘어 외우는거잖아 그냥 풀이과정 네, 음, 외우면은 응용을 못해 이거 막 지금 풀어서 맞았다는 거는 어느 정도 개념이 머리에 있어서 그런 건데 만약에 개념이 없는데 우연히 맞았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풀 수가 없는 거야 비스무리하게 나와왔 음, 음. 음. 그래서 스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야 알겠지? 네, 네.